不好不好不好不好好不 아니, 형, 줄려고. 아이고? 저 이거 새로 샀거든요? 아, 진짜? 뭐 어, 만, 만 원이라가지고. 어. 하나 샀어요. 근데 그냥 그런 느낌. 오늘 버스킹 느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어, 망할 것 같습니다. 아. 예, 네, 사람이 없네요. <웃음> 아, 버스도 지금 사라졌 그때까지 돌 어떻게 될까요? 예 중고나라 8만원짜리 아 8만원짜리 네. 그래그래그렉그 <웃음> 오오오 좋다 이게 나도..나도 되는건가요? 아 예..상관없어요 <웃음> 부셔도, 부셔도 돼요 <웃음> 아, 아, 키버프기 한번 봐드려도 될까요? 카멜레온 저스트 피, 프로인데 아? 버즈비 기어 타임즈를 봅니다 아..버즈비 기어 타임즈나오네네괜찮아요 아, 네. 아, 가방은 아, 어디거죠? 스쿨뮤직에서.. 15,000원 주고 사는데 <웃음> 네, 짜고 엽니다. 15,000원이면은 이제 거의 어떻게 보면 거절되기라고 볼수 있겠네요. 그렇죠. 공장에서 남는 판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? 만들어내 <웃음> 아, 카포입니다 아, 어떡하죠? 네, 그냥 어디서 생겼습니까? 아, 기타 이제, 기타 사면 이제 따져오는. 하도 바꾼질를 많이 해서. 아. 안 특별한 앰프 세팅 방법 있네요. 그냥 어, 그냥 한 다음에 예, 예, 예. 리버브는 많이 많은 게 좋아. <웃음> <웃음> 바로 바로 하는 <헉하게> 거 <웃음> 사탕이라도. 네. 어, 나무젓가락 있다. 오, 괜찮네. 나무젓가락. 게 나왔던... 네, 너무 자기적인 거 아니에요? 어? <웃음> 자기적인 거아니까요 <웃음> <웃음> 네. Thank <laughs> you. <웃음> 너가 이제 중공이야. <웃음> 우리 팀의 이제 메인. 기타 버스킹은 답이 없다 그러니까. 돈이 안 돼요. 아무도 몰라요. 연습을 하는 거. 너무 많이 해야 되고. 연습을 <웃음> 어. 많이 해도 틀리고. 추우면 틀리고 더우면 틀리고 <웃음> 치다 까먹고 장비도 엄청 중요하고 그렇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